뭐해줘? 지금 지혜로운 양은나의 친구가 누구죠? 저입니다. <웃음> 뭐 인디언이 왔어. <웃음> 뭐야. <웃음> 아 갑자기 이게 무슨 콘셉트야? 오늘은 이게 6인 6맵이라서 오늘 천쟁 특집 스카이워 특집인데 뚜뚜 제왕 참여를 해주셨고요. 천쟁 잠깐 광고 좀 드리면 여러분 일단 리스폰 타임이 10초가 됐어요 수비도 약간 이제 좀 버프를 받는다 원래 공격을 했을 때 그거를 못 막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비 버프가 좀 됐고 그 다음에 칸수를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다 열었습니다 그냥 뭐 PVP라고 보면 돼 그냥 생 PVP 예 그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젠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된다 하늘에서는 궁룰인어 뚜뚜 제왕 플러스 이제 여자 게스트 두명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 팀에 한명씩 홍일점이 하나씩 있는 방식 그런 어? 이거요? 네, 굉장히 예쁜 사람으로 다 어? 섭외를 했습니다 예. 아 엔트리가 어. 짜였군요? 예예예 그중에 그 하나 그중에 하나 나다 케빈이 <웃음> 어디서 해죠아 <해줘? 웃음> 네! 업데이트 목록부터 보여주세요 그러면 신규 기능 승리 조건 추가 엔드 해방 엔더 입성해서 드래곤할수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이거 근데 이거 맨몸으로 처치하라는 거죠? 맨몸 맨주먹으로 의적 강도 은혜를 원수로 대테러반 방문 철거 서비스 이런 거는 이제 뭐 해봐야겠죠 엔더 입성해서 뭐 이런 게 추가가 됐고 벨페로 아 주식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주식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오늘 주식을 말이 뭐예요? 말이 가다 보면은 이렇게 엔티티가 그 있는데 모스터가 있거든요? 흰색 없나? 해야지. 흰색 없어요 아 개발자 감다디네 하인하지하자 <웃음> <웃음> 이제 개발자를 요구했으니까 오늘 뚜뚜님 한번 운을 봅시다 어.. 어떻게 되나 <웃음> 슬래시 닉 해가지고 이미 다 해놨네? 환치기 뚜뚜 그렇습니다 실직자 박재황은 뭐야? <웃음> 제가 게임 크리에이터인데 그 게임이 서버 종료를 해가지고요 카트라이더 <놀람> 여기서 네. <웃음> <웃음> 빨리 뭐라 하 죽인다 됐다! 어, 된다! 가자! 일곱 칸 가자! 어? 처음부터 아이템인데요? 어? 미스토리! 그 박스! 가보자! 가보자! 가차차 오가차차! 오가차차! 가자오가 오! 아직 없으니까 아 아직 초반부터 좀도둑이네 그냥 어, 와아 수방 케빈이 <웃음> 형 <웃음> 갈게요 바로사 바로음 좋아 그냥. 다음 어 아이템이다 어, 어, 아이템. 어, 아이템. 아이템이다 아이템 뺏는 걸로 팀. 아이템 뺏는게또 뺏어질 수가 있잖 <웃음> 그러게 뺏기를 뺏기 좀도둑으로 좀도둑 뺏기 아? 어? 잠깐만. 이거 그럼 지금 바로 뺏을 수 있는 건가 투디형 투디 y 나 투디 g 편이야. 그래? 투디형아 어나 o u n g ah. Oh, no. To t h 에 young Pionia. To the young Pionia. I'm going to say, I'm going to 좋아, 근데 좋아, 우리 이거 한판두판할때 제왕 계속 보고 있더만 하는 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버려. <웃음> 관광지다. 이거 관광지 독점 나중에 만들어주면 안 돼요? 관광지 독점? 도또 형도 그냥 하네 그. <웃음> <웃음> <웃음> 그러게 그냥 할줄 아네. 어 눈대중으로 그냥 보고 그냥 다 해버려 다들. 아 영상 두편 보고 왔어요. 영상 두편 보고 크게. 왔대. 지혜로운 양은 나의 친구 아, 지양나 뭐. 어? 어? 어? 왼손 들기로 주식 열기? 아 FK? 오. 어? 야 이거 잠 주식 열렸다 야. 기다려봐라 불멸에 에메랄드 왜 이렇게 비싸? 야 어. 영혼의 다이아몬드 얘 지금 매수 타이밍인가? 몰라 난 오늘 그냥 막 살래 나도 야 그랬다. 금빛의 눈부심 왜 이렇게 다 몰리냐 개수 다 달았네 나 오케이, 지금 금빛의 눈부심 20장 샀어 <웃음> <웃음> 잠깐만요 예라는... 벌써부터 돈이 지금 없으신 분이 계신데 <웃음> 자 빨리 천 넘기세요 뭐하세요 <웃음> 아니 이 그지야 1900원 낚이고 이걸 다 샀네 주식을 미쳤네 그냥 <웃음> 와 정말네 아 근데 저 거지 어쩌려고 저러는 야. 거지? 츄츄 츄츄 나오자 츄츄 어, 여기는 뭔가... 근데 알짜배기 땅이야 고대 어, 영혼의 도시 오, 오, 오, 연공 비주가 무슨 뜻이에요? 연비 공주 오늘 오빠 봐요 저비 오늘 에? 연공 비 어주임 아. 연주 공격 비주기인줄아아아 <웃음> 아아 이거 바로 낙하해 버리고 아저 혹시 저한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실 분 없습니까?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제가 지금 돈이 없거든요. <웃음> 저는 아니, 그럴 <웃음> 것 같아서 이미 아, 아, 죄송한데 추천 안 남기고 다 뺐거든요. 아니 제다 꼬라봤 아니 안 그래도 실직자네 이거를 빼기 있으니까 이거. 에이 몰라. 아! 와아 약탈할라고 그랬구나. 어 와. 아, 실직자한테 너무하네 거지 새끼.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 길이로 잃었... 어... 잠시만요. 아, 이 은행 꼭 갔겠습니다. 아네네네 네. 네, 네, 네. ㅎ 바로 네 게스트고 뭐고 없는 거야? 가자! 오늘은 좀 주사위가 좀좀 오, 짜네 어... 아이이반가 반가! 한뚜한뚜 저기 지양나! 이 음, e 나오자! 아야아야야야야 <웃음> <웃음> 따블 따블 블 따블 따블 따블! 나이 이게 되네? 와. 오가 타타 누가 타타 누가 타타 우가 타타 우가 타가오세어관광지까지 어, 아, 아, 아. 사고 광광지 원돈따답따 따답을 에헤네 다섯 광상 빨로깨져라 아니 인디언 뭐야 한 112400원 한 번에 한번에한 번에 와 대장. <웃음> 대장. 어. 아, 네! 나 팔까? 아, 아나 이거 아, 그래도 많이 올랐거든. 이거 팔래나? 난 장투한다. 어떻게 팔아? 우클릭. 공매도 안 되나요? 공매도? <웃음> 공매도. <웃음> 어, <웃음> 조건 떨어지는데.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내가 봤을 때 이거 다음 턴에 폭락장이야. 투디는 장투야? 장투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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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천 원 있는데 저기 5만 원이 있어 연비야. 아니 잠깐만 어? 나는 주식 투자를 안한 그런 정말 착한. 5천 이 많습니다. 그만가 그만가 그만가 협곡 가지마. 연비님, 연비님 연비님 케빈님이 돈이 많습니다. 5만 원 무작위 분배. 아 근데 이거 다 가지고. 근데 이러면은 클릭 미스 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아 저기 연비님 F3 플러스 비누 피트박스 나오고. 아이 그러지 마 그런 것까지 <웃음> 쓰게 하지 마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뿌, 아 그냥 하나고어르 아. 어, 뭐. 아 아, 근데 히트박스 겹쳐져 있는데 그래도 빌리라. 잘 쳐봐, 잘 쳐봐. 관리자님 이거 나눠줘. 에헤이, 그러지 마. 아무나 잘 쳐봐. 아, 이 키작인가 유리하가다 가만 있어, 씨. 다 가만 있어. 다 가만 나만 아니면 돼. 야이 씨.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6천 원 있었는데 15천 원 됐네. 난 1,900 원 있었는데 자, 이거 뭐냐? 19,000 원 됐다. 어? 나 광산 나왔고 어, 광산의 더블이야 어, 8천원이야 여기서. 뭐, 여기서 그냥 벌면 되 여기서 벌면 되지 바로 가야 11만원 몰라 11만원? 그냥 벌면 있잖아 그냥 어? 어 아왜 그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더 11만원을 했는데? 11만원을 했는데? 햄찌 심장 으흐흐흐흐흐 하나 없 하나 없네? 맞을지도? <웃음> 어? <웃음> 제발 7 1, 아, 2, 3, 4아이템이다또와 아이템. 아이템 자주 나와 오, 오. 제발 광산 광산 <웃음> 어? <웃음> 뭐? <웃음> 뭐야 이게? 20%의 재산 약탈 후내턴 후에 자신의 20%를 다시 회수한다고? 아. 음. 나 대출 받고 배째라 이거 네 갔다! 우와 <웃음> 음... 어! 아 진짜 와! 이거 야얘 말이 안돼 이거 이 정도 어이 어, 정도 나... 이게 좀 불만 있으신 거요 예 지금 거예요, 다들 아 없지 어, 저, 저, 저, 저, 누가 불만 드디 형 누가 불만 난 형편이야 빈님빈님난 형편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없어 형아 나가 돌려준 거였는데 어차피 이거 아니야 나 그래도 나 방금 뜯겼어 나 방금 어 공주련한테 뜯겼다 공주련이라는 아, 본인 말고 아, 아. 다른 사람을 지목해 보세요. 누구 누구? 나 2만 원밖에 없어. 이때로도 있어. 예. <웃음> 바로 더블. 바로 더블. 어? 삼넷 다. 아이템이다. 오. 아니 안해안 아니 해. 아, 어? 아. 공격 어, 2,300. 공격해 가지고 엔더 드래곤 잡으면 이기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뭔 아, 거야? 한번딱 때렸을 때 얼만큼 될지 모르는데. 아, 거. 그런 거야. 아. 아, 피가 최대 벽이야. 아, 우와. 야, 이거 되게 변수다. 일단 어, 2300원이면, 어, 한번 해볼 어, 어, 2,300원이면 한번 해볼만 한데. 2,300원이면 한번 해볼만 하지. 한번 해 볼까? 어. 10번 칠수 아, 있네. 공격. 어, 10데미지 아 이런 식으로. 식으로 아 이게 근데 언제 막 50이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 어, 야 어. 이거 오 어, 이거 변수네. 이거 일반 이거 역전 가능하네. 어, 어. 그렇지. 막터치면 이기는 아, 거지. 팀. 아, 준 데미지 다음 턴 주사위에 추가된대 10이나 추가되는 이거. 거야, 그러면? 세지가 안 나보다 1 0이면은 많이 나온 건가 보다 데미지가. 음. 그런가 보다. 어, 이거 재밌네. 오. 오케이. 야, 주사위 오. 달리는 거 봐라. 아이템인데? 아, 나와라. 나만 아니야, 아니야. 빼고 다 그냥 아니야, 아니야. 운 좋은 거 같아 나와라 운 뭐야 이거 아 이거 좋아 음. 어, 땅 뺐는 음. 거땅 뺐는 거 어? 이거 네더 하이웨이인 어, 거 같은데? 어, 하이웨이! 와 너무 좋아 아이고 두 아, 사장님 오늘 세기여행이구나 이거 그렇지 그렇지 또 사장님 오늘, 아, 여행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또 사장님 와, 오늘 운이 좋으셔 응아또 음. 아, 관광지 아 이거 관광지 와저기 와. 와. 아. 알짜배기거든요 자 주식 아, 이 씨, 이거 또올랐네 괜히 아니, 팔았네 미친. 야, 망했다나 <웃음> 미친, 나도 망했어 영혼의 다이아몬드 뭐야 상장폐지 그냥... 하는거야 더사더사야 이거 더 사, 더 사. 뭐냐 나 이거 저점인거 같은데, 이제 영다쌀때사쌀때사아열 개는 는 y 아 일단은 <웃음> 나 2만 원만 현금으로 갖고 있어 l 되겠지 일단 완료 진짜 무섭다 왜요? 제 금빛의 눈부심 한 50개 샀을 거 같은데? 다양하게 샀어요 저는 아, 금빛의 눈부심 거의 한 50개 산 사람이 있었어 아, 아니에요 아저 포트폴리오가 저 다양합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래 야제 진짜 투자 귀재라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 봐 뭐, 3,500원이 없어 아야 야, 주식하다가 어, 이거, 이거 진짜 야 이거 주식하다가 끝나 금방 땅살돈 없는 건 뭐야? 야 그래 한2만 그러니까... 원은 호주머니에 있어야죠. 네. 어? 어, 어, 뭐, 뭐야? 뭐야 이거. 아니, 뭐, 나. 해봐봐. 가진 아이템이 없는데 뭘 가져? 어 뭐야? 어? 있는 사람 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여기 <여주 웃음> 어디 있나? <웃음> 어, 공주라서 그런가? 점도둑이 어, 그걸. 급매하니까 마이너스 돼 선데? 야 이러면 아, 너턴 뭐, 끝나는 턴거 아니냐? 주식 다 가져갔어. 이거 뭐야? 아 주식이 팔린다고. 아 맞네. 맞네 주식 가져갔다. 간 곳으로 다 샀는데 그거 다 가져갔어. <웃음> 연비가 주식 가져갔다고? 존뽀돌구로 어. <목소독으로> 가져갔어요, 주식을 어, 연비 님이. 주식이 다 됐네. 근데 나 게임이 끝났어. 나 반졌잖아. 가져갔어. 야, 재밌었다. 오늘 게임. 아, 자, 자 여러분. 아, 일단 게임이야? 오늘의 인생 게임은 여기까지고요. 재미가 와. 있었어요. <목소독> 연비는 좀 살아 봐. 내걸 음, 근데 어, 8, 9, 오! 오, 오? 와, 이십 칸을 가는 거야. 아 야, 와, 대박이다 이거. 아, 이런 o 으로나 어, u 어? <웃음> 인생 쉽 r 않 d 일단 e 어? 산경험이나 아, 해보시죠. You're done. You're n e e o 내고 싶으면 은 어? 시프트 어? 우클릭! 뭐야? 오! 어? 오! 어? 오! 10만원 가 이거 신기 롭게 신기 롭게 오! 또 이렇게 가나요? 오! 어? 어? 어? 왜 신기 럽게? 11만원 진짜 신기 롭게 어? 오! 오! 와! 와! 야! 야! 야! 야! 야! 야. 이야! 간다! 없어. 와! 간다! 우상형이다, 우상형. 어? 아. <웃음> <웃음> 와! 우상향이다! 우상향! 아! 와! 10만원 볼수 있었는데 이런 거 어, 마지막 턴이잖아. 아이고 여러분, 주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근데 내가 저렇게 쓰면 되게 맞아? 근데 연비 왜다 가져가는데? 난나 뒷소리 주식을 다 가져갔어. 아, 그래서 1등 된 거야. 야, 이것도 방법이야. 야, 이게 좀도둑이 1등하는 더러운 세상. 야, 일단 얼른 다시 시작하죠. 그... 주식은 안 가져가게 패치가 됐답니다 이번 판은 오케... 네, 오케이 도둑쉐키가 <웃음> 내 주식을 안 가져가서... 아니... 어? 현실 좀도둑은 할 수가 없는 일을... 그니까... 나...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이건 뭐야? 와. 아 이거 이거? 오케오케오케 이이 가자! 가자. <웃음> 아, 환식이 환식이 환, 환, 이거 오, 그거다 오, 관광지 오, 이거 아까랑 뭔가 건가? 아까랑 또 비슷하게 전개가 오. 비슷하다? 데자를 느껴본 적 있어? 전개가 비슷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622로 하도록 할게요 음 검지검. 전개가 비슷하다면 여기서 케빈님이 절벽으로 응? 음, 아니? 어 이거 나 아까 샀던 땅 같은데 아까나? 어 진짜? 왜? 음.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서 6 아야아까는왜 똑같아? 이네어 <웃음> 진짜네 이게. 야 이거 알짜백기다 여기서 아이템을 하나 먹고 <웃음> 또 툭투야. <웃음> 하이고. <웃음> 아, 일단은 뭐넘기겠습니다 <웃음> 예. 오. 오. 오. 오 바로 구매. 아. 자잘될 보이라고. 식 타임. 야 이번 것들 뭐냐?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비싸지? 어? 동전주 사야지. 야야 강철 내거 수수료만 남겨. 아이. <웃음> 아 누가 다 아니, 샀네 왜, 이걸. 왜 이걸? 동전주 보고. 그래, 아 이걸 같네. 동전주 그냥 휘뚜루마뚜 사버리네 이거를. <웃음> 아니야 주식 하다가 폐가 망신 당하는 걸 저번 판에 봤어. 음. 나안 해. 2만 원은 남겨놔. 2만 원은 내 수중에 있어야 돼. 2만 원은 남겨야 돼. 가자 오 계곡 가자 아하 응원! 더블 더블 진짜 잘 나온다 난 더블 잘안 보던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어와 어? 아니 관광지 두개한 바퀴 아, 아, 돌았네 야 그렇네. 이거 관광지 독점 있었으면 큰일 날뻔 아웃한 야덜 여기도 아홉. 나쁘지 와, 않지 또할뻔 바로 사버리 야 이거 진짜 또할 뻔해서 십이면 너는? 야, 어. 간다? 안 간다. 간다 한 칸? 아하, 개비롱. 아 자, 간다. 수방 개비뇽? 투투! 아이! 들어가. 1! 그어 리가. 오! 투투스! 그래. 아, 아 안녕하세요. 더. 어,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지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쿵! 아이! <웃음> 아 네네네 네, 네. 일일이 맞는 중자 간다 가자 올랐다! 보자 보자 보자 아, 금빛의 눈부심 어? 올랐다 이거 얼마 오른거야? 천원 오른거야? 여기서 전부 타야돼 아 여러분들 보셨으니 차트 보세요 여러분들 천원 단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이제 호가창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쭉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상승장이다 이제부터 나 이거 강철의 내구성 한번더 오를 것 같아 불멸의 에메랄드 두개 개수해야지. 좋아. 가라타스. 어, 저는 오케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땅 어, 좋죠? 어뚜형 지금 땅개 많아. 바로 사버리. 땅 아, 너무 누가요? 좋은데? 예 근데 초반에 달리는 사람이 원래 땅은 많이 음. 사게 돼 있어. 그리고 뺏기고 아, 터뜨리고 강행지. 아, 아, 아, 근데 이런 거 어. 필요 없는데 나. 나 이제 나가자. 550 음. 아, 나오자. 550. 가만히 있어. 가 나와. 둘! 와, 나이스. 아이템, 아이템 한번 먹고 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로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소리로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칸 뒤로, 두 아! 어! 와! 오! 11만원 가나? 오!